아135 wow. 5 158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정오의 레슨 시간. 빠바바바밤. 네, 이제 새로운 코너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뭐 이유왕이다, 뭐 방보방이다 이러한 테마를 정했잖아요. 근데 정오의 레슨은 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정말 딱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보면 정말 온몸을 다 쓰는 것 같은데 뭐 135, 근데 툭 때리는 것 같은데 158. 아이언은 요툭 때리면 멀리 칠수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툭 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몸을 쓸수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근데 여러분들은 툭 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몸을 쓴다는 게 가장 여러분의 골프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툭 때리는 연습을 할 때는요, 어떻게 툭 때릴까? 툭 때린다는 건 여기서 툭 때릴까? 여기서 툭 때릴까? 툭 때릴까? 근데 때린다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때린다. 때린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그 타격을 위한 물체가 있다면 그걸 때리는 동작이죠. 그러면 그 물체가 있는 데서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체가 있지도 않은 데서 내가 때리면 이 공에 힘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요 골프라는 건 코킹이라는 게 있고 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뭐 영상들 많이 보고 공부들 많이 하셔서 이제 다 아실텐데 여기에서 위아래로 꺾이는 동작을 코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좌우로 꺾이는 동작을 힌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힌징은 보 보면 페이스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페이스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동작. 꽉 때릴 수 있는 동작이 힌징이네요. 근데 코킹은 잘 보세요. 이 페이스면을 보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가는 건 이건 뭐 도끼질에는 특화된 걸지 모르지만 공을 때리는 거에는 아무런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죠. 맞아요. 툭 때려도 아이언을 갖다가 20m에서 30m를 더칠수 있는 방법. 물론 최고의 거리를 뽑아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10m 이상은 더 나가요.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엣, 엣, 엣.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뭐, 달나라 구경, 어디 무슨, 뭐, 안드로메다 구경을 하고 올지언정, 마지막에 공 앞에서 툭 때리는 동작은 실제로는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레슨을 보면, 아, 오른손 쓰지 마세요, 오른손 쓰지 마세요, 왼손으로 치셔야 됩니다. 막 이러한 레슨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손을 절대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는 가정하에 오른손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툭 때릴 수도 없고 거리도 엄청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이 오른손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왼손에만 꽉치고 있는 상태에서 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들으라고 할 때는 백스윙을 크게 든다는 건내 스윙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치라는 동작은 세게 치라는 동작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이 있냐면 오른손으로 치라는게 포함되어 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위로 든다는 동작은 힌징의 느낌보다는 코킹의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좋은 동작은 백스윙을 크게 키우는 데는 코킹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힌징은 뒤로 가죠. 뒤로 간다는 건 직접적으로 공을 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움직임에 관장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힌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을 뒤로 제쳤다가 팍 때리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서 쳤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실제로 거리를 내기 위한 동작을 한게 아니라 그저 백스윙을 높게 들기 위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 동작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오른손만 뒤로 뺐다가 이렇게 때리는 분들은 진짜 공을 앞쪽으로 때리려고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언을 순식간에 20m를 늘릴 수 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억울 같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니까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스윙이 크면서 이렇게 쳤는데 공만 뜨고 슬라이스 나면서 안 나는 분들은 공이 밀리고 뭐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요 잘못 쳤다기보단 스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코킹이라는 동작 왼손을 위로 들고 위로 들고 내리고 위로 들고 내리고 이 동작은 내 백스윙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스윙 궤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고 왜냐면 이렇게 뭐 페이스 클럽 페이스를 보세요 클럽 페이스를 보면 물론 이렇게 와서 뭐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때리는 동작이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는다니까. 이 도는 동작은 몸이 다치기 싫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젖히고, 때리고, 뒤로 젖히고, 때리고, 뒤로 젖히고, 때리고. 이 동작은 직접적으로 공을 히팅하고 힘을 내는데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딱 봤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살살 들어도 툭 때리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일단은 공은 앞으로 날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 또 봅니다 놓고 딱 옆에서 때리면 공이 앞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힌징이라는 동작을 사용하면 을 드로우를 치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요 그리고 왼손으로 치면 페이드를 치는데 특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 주니어 선수들에게 또는 뭐 선수들에게 레슨 할때 드로 페이드를 효율적으로 치려면 드로를 치려면 오른손을 쓰고 페이드를 치려면 왼손을 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는 동작은 오른손이 주도하는 동작이 아니라 왼손이 주도하는 동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겁나게 큰데 실제로 거리를 낼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드는 동작은 수연 겁나작은데 왜냐면 선수는 일단 높게 드는 이유는 이 도약 거리를 높이기 위한 거고 쭉 돌려서 들어오면서 뭐 샬로잉 동작 아니면 이게 약간 플랫 플래더한 동작을 하는데 플랫한 동작에서 오른손으로 딱 치는 동작은 결국에는 거리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약간 번쩍 들었다가 그냥 때릴 수 없으니까 돌려가지고 딱 때리려고 하는 거죠. 자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들어도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만 때리게 되면, 오른손으로만 때리게 되면, 엄청나게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스윙도 겁나 작아 그죠? 자, 지금 143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스윙은 작은데, 젖히고 때리면, 오른손목으로만, 오른손목으로만, 한157 한 정도. 지금 8번 아인이네요. 어, MP, 이건 진짜 MP520 8번 아인인데, 8번 아인이 이렇게 나간다는 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온몸을 쓰면서 이러면 공도 안 맞고 왜 이미 다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재밌는 내용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뭐 정호의 판도라 해가지고 정호의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볼수 있는 뭐옥 선생하면 판도라잖아요 그래서 이 판도라는 어떤 스윙의 메커니즘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두 유니버설한 스윙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마 판도라가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학교 OK s w i n g 골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